그럼이예아 네, 네. 네. 오늘 청문회 보니까 재벌들 다 나와가지고 가만이안 들어가 안왔어요 야. 기야되 지금까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 잊어버렸어요. <웃음> 응? 복습을 안 하니까 잊어버릴 수밖어 아니, 아니, 아니죠, 처음부터. 어,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야 돼. 어. 와, 이렇게 내가 저 그걸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몰랐던 거네. 아, 야, 그걸 돌리면 되는데 나도 지금 보고 할수 있는데. 아니, 이제 선생님이 안 와가지고 막 혼자 뭐 하는데. 라 어, 충분해요. 야, 동선은 다 보이는데 여기서도 <웃음> 다 보이잖아. 카메라 돌리니까 돌리니까 어좀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오늘도 이걸로 올때문에 옷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음. 보이는구나 옷이 귀신 같아 방향을 바꾸면 되지 위에 거를 아 언니나 여기 귀신같아 아 저기 <웃음> 내가 <웃음> 올 때마다 혹시라도 해서 또 바뀌었나 가번 입고 보는데 뒤적뒤적, 너무 귀신 나올 것같아 <웃음> 아니 저 누가 사이브거 그, 진짜 살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밖에서 보면 나이 건물이 아 이게 이제 폐 저기 뭐야 무슨 귀신 나올 그 뭐야 귀신 나올 집 같다 해가 폐가 좀 어, 까지는 하기면 또 뭐라고 할까? 볼 때, 그런 느낌인데. 그동안에 배운 거다 잊어버려도 돼. 네, 다 잊어버렸어요. 네, 싹다잊어버 네. 왔어, 왔어, 우리 학생 왔어. 아이고. 아, 네. 아이고, 우리 학생 왔어, 우리 학생 왔어. 어쩌면 이렇게 시간 잘 맞췄어. 아, 시간 맞춘 거요 어이, 대단히 맞췄어. 다시 또 이제 오셔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 사났어고리났어뭐살게 없던데. 난리났어, 난리났어. 야, 빵 그냥 완전 <놀리가 저>. 와. <웃음> 지루고 지구구 빵, 지구 와. 야, 맥터졌어못 갭시다, <웃음> 아 커피 드세요. <웃음> 어, 오늘은 저기 라떼니까 그러니까. 라떼 랏대 드시고. 음. 이건 쌀로 만든 빵이에요. 그러니까. 밥밥먹어야 다른 서 이거 편집에서 샀죠? 이거는 바꿔야 돼. 방구대가 들어으니까요그러면 다른 건. 바꿔서. 바꿔 건전지나 사고. 예. 건전지나 사고. 여기다. 이거를 바꿔요? 예. 바꿔. 올라와 바꿔줘. 건전지 사게. 아, 그렇요 우리는. 우리, 우리 이렇게. 어, 그 어이, 어, 대부분 아 된다. 그런데 어디, 이거 어디 근처에 있어요, 빵집이? 아니, 기부를 받는 거예요, 저거를. 연예인들이 기부를 받을 때한벗따리씩 받는 거예요. 그래요. 손이 뭉치기네. 한 벗다리씩 받아가지고. <웃음> <있길. 한 웃음> 수건물부터. 네. 90시푼 이후에 먹어요. <웃음> 90시푼 이후에 먹어요. 음. 아, 아, 안 드셨구나. 어, 왜뜨셨안 드셨네. 그래서 이, 일가가가 있는데, 이게 고장나서 이걸 가져오고. 아, 어떻게 해 준비도 뭐, 해야 되잖아. 아, 이안되 아, p 지 싶어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 그러니까 딱 내가 딸른가 봐요. 여자들 는 정말 여자들 는어 응. 정말 먹어도 먹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거다 잊어버린다. <목소리> 원칙 항상 잊어버린다. 왜냐면잘 비워야 돼 똑똑한 사람이 머리에 두고 있으면 안 돼. 지가 생각나서 생각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행이다. 어. 체질, 체질. 음. 지가 생각나면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나온 거지만. <목소리> 뭘 담아서 생각하려고 하면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는 달라요. 이게 학문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면 자꾸 들어가면 싹싹 비우는 훈련 <웃음> 비우는 마음을 비워라. 잘 비워야 <웃음> <웃음> 잘 비운 사람 천재들이요. 내가 아, 네, 그러는 거면 나는 낮에 활동하다보면다떠 왜냐면 비워야지 또 그다음 차거든요. 비워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또 <웃음> 가는 거야. 또 신어적부터 <웃음> 또 시작해. 어 이리나. 어. 다 운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웃음> 운명 운명이다 진짜 운명 자 운명입니다 자 갑니다 하는데 자 절대 음 소를 잡습니다 천천히 드셔서 따라오도 되냐 세사람 목소리면 충분해 이거야. 합류 안했도 목소리 합류 안했는데 천천히 드시다가 배까지때 들어오세요 <웃음> 야 이거는 녹화, 편집을 따로 해야 될것 같아 우리 이거 사사로 내용들과 따로 해서 기념으로 들어야 돼아유 정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연예인들 사실은 장난으로 한 거지 좀 재밌게 찍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어가 되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자기들이 미쳐 수업 한 번만 하는 것도 두번 하게 하고 그러면서 꽥소리가 없어 4시간, 5시간 해도 근데 방법은 있어 조금 비워 싹 비우고 그냥 오니까 부담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무슨 훈련이 있나? 비우는 훈련이 잘 됐고 채우는 훈련도 잘된 거야 이게 근데 순환이 잘돼 순환이 잘 되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해? 수도꼭지 콱 들어 막으면 이제 다내 거야 네. 다내 거야 막 이렇게 비우고 비우고 막 통과하다가 저수지를 꽉 막으면 그건 내 거야 수업을 딱안 하잖아 그러면 그건 다내 거야 이제 수업 졸업하면 그때 다내 거야 다 쌓이는 게 그게 참 뇌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뇌라는 건희한해 그래서 특히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투리를 배우는 것도 경상도 가서도 암기를 하는 거 아닌데 한 3주 되면 안맞었어요막 이렇게 톤이 바뀌어져 버리고 뭘 어떻게 하고 왜냐면 우리 누나가 이제 울산에서 그 사춘 누나가 당구장을 하는 거예요. 잘 살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한글도 몰라가지고 그 사춘 누나는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입출금도 못해. 근데 돈을 많이 벌어. 나이를 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누나가 울산으로 갔더니 야 너는 전라도에서 왔다고 가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게있었어 그러니까 뭐냐 금방 경상도 사투리가 돼가지고 아니 한달 갔다 온 사람이 경상도 말을 해대끼는데야 이리 와봐 그냥 배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배우는구나 이게 넘어가면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비워서 비우는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그 원자력 핵 노출된 거야 방사능에 노출돼 어느 도 똑같아 소리로 노출된 것도요 몸으로 다 노출돼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먹고 있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안 따라해도 돼그거고 여기서 사실은 자도 돼요 자도 돼 자도 귀는 열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경이 받아들이지는 거야 감지만 안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도 다 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부모님 소리 다들리잖아 그러니까 그처럼 그냥 몸만 와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공부처라. 일단은 배우고 비우고 오. 배우고 비우고 배우고 비우고 배우고 비우고 계속 아이야, 어. 스타일이야. 이 행동. 어.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다다 그래가지고 매일 남편이 왔는데도 새로 와. 어우, 새로운 남자. 어 낯설어. 가지고 맨날 낯설어. 맨날 낯설어 맨날 살어와 맨날 잊어버리니까 이게 내건줄 몰라요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저장이 되면 쌓여 스트레스 쌓인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도 이 성격이 뭐야 맨날 맨날 빨간 잊어버리죠 성격 한번확 질러가지고 음. 한번 질러보고 그 태풍처럼 밑에는확 뒤집어 올리고 야 아까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착각따르니 음. 엄마 내가 그 들렸다 올거 그랬네 네. 어들렸어 감동이야 감동. <웃음> 그 말이 정말 박주희 대표님 맞아? <웃음> 전혀 다른 모습. 막 <웃음> 보이는데 싸우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되게 평화와 엄마 내가 들렸다고 해서 그럴 걸. 너무 <웃음> <그러는구나. 웃음> 귀엽게 얘기하시네. 꼭, 꼭 보호자처럼 있잖아. 보호자처럼. 야, 빠후 보호자. 엄마 밖게 없죠. 자. 자, 솔로 가면서, 솔만 절대 없습준다 c o m 마마 o go. Ma, ma, ho, ho, ho, ho, ho, ho, ho, ho, h 크아 크크 o ho, ho, ho, ho, ho, ho, ho, ho, ho, ho, ho, ho, ho, ho, h 꽝꽝 꽝꽝 치치치치 먹는다 치치치치는치치치치치치치치치혀봐혀봐혀봐혀봐 먹는다. 어? 어. 어. <가 adaptive> 혀봐, <Mitsubilingual> <가도 bate bare> 그냥 형분이 몰라 히어뿐이 아니야 푸어분이 몰라요 푸어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거야 비우기는 <웃음> 선수야 진짜 대한민국 비우는 대선수 그래서 뭐냐면 그 성공에 the poor b l e s s e the poor 보면 푸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인스ピ레이트인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마음을 비워야 돼 그림 팔 때도 진짜 마음을 비워야 지 아, 이거 잠봐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 그러면 어 아, 이게 참